저도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은 실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미신듯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확실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니까 뭐 배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무조건 하락한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일단 배운 것들이 더 무섭다고 지금 다해쳐먹는 것들이 정치꾼 아들이죠.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대구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여기 망치 표시가 요래 돼있죠 이것들이 현재 다 경매고 이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를 뜻하는 건데요. 실제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동대구 역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동대구역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초요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대부분 엄청나게 아파트 빌라들이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경매를 내놓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왔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 모르고 진입을 했다가 또 경매로 나오는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를 보더라도 이만큼의 많은 경매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부분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대구를 잘 모르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되는 초역세권 위주로 거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경매는 어떤가요? 물어봅니다. 사실 뭐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영상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아실 건데 영상 몇편 보시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전화합니다. 뭐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마 기본적인 영상은 좀 보시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담사가 입니다. 그라고 뭐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하는 자체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전화해서 무작위로 물어보는 거 사실 뭐 일반적으로 들이대는 스타일 뭐 성공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친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건 좋은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빌라 지금 경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경매를 물어본다고 저는 경매를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경매를 모른다고 얘기 드렸고 하지만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또 경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뭐 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고요. 알아도 한번더 물어봐야 되고 모르는 거는 더 많이 물어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경매 물건들이 이 많이 나오는데 경매에 대해서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물었을 때는 저는 경매보다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 사실 또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좋은 매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내가 생각했는 것과 잠시 한두 달 사이에 또 금매물이 나오는 상황들 그 사이에 감정가라는 게또 있죠. 감정가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은행 쪽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평가들이 감정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감정가와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지금 아파트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은 감정에 대한 가격 자체도 대부분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뭐 배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실무가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같은 부동산을 하고 있어도 자기 분야가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부동산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구독자와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교수고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무슨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 번씩 보면 무조건 장담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폭락한다, 뭐 5년 간다, 7년 간다, 계속해서 하락한다, 선동하는 거죠. 우리가 여당, 야당 나눠지고 예전에 촛불, 집회 후에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를 뒤돌아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완전히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 마찬가지 유튜브도 배운 것들이 다 나와서 선동을 하고 모든 것이 확실한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 똑똑하면 전 정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할 때왜 그런 것은 이론적으로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지 폭락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뭐 이런 얘기 참 들어보면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얘기 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고 제가 그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주변에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정답이 없는 것이고 또뭐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흘러가는 동향을 얘기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유튜브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 때문에 자꾸 영상을 만들다 보면 너무 강하고 강하고 계속 강한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해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썸네일이나 아니면 은 제목 자체를 좀 강하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 곳에 꼽혀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만든 주문 속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실제 예전 유튜브를 운영했는 아들이 투기 세력을 만들었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갭 투자와 투기 세력이 모여서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사례들이 현재 대부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어느 정도 약간의 인지도와 저를 믿어 주는 분들 때문에 영상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나름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경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역세권 위주로 많이 쏟아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아직도 역세권을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고 역세권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차역 길에 바로 아파트가 있다면은 기찻길에 어떤 소음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바로 역세권 역세권 해서 엄청나게 몰빵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아직 저한테도 그렇게 전화와서 물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역세권에 대한 경매를 얘기하고 시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는 상승기에서는 사실 매물이 많이 없어서 경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매물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락기에는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경매물들이 쏟아지는데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경매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낙찰 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또 건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차라리 건매물을 구입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나오는 동네별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은 건매물로 나오는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선정해서 건매물을 찾는다면 은더 쉽게 건매물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매를 하지 않았는 분이 지금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얘기하니까 경매에 뭔가 좋은 거를 찾아서 한번 낙찰을 받아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매를 이제 배워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더 좋은 경매물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죠.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짧은 경매를 배워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성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초급매물이나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재수 좋게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의의 경쟁을 해서는 전문가들과 이길 수도 없죠. 내가 경매를 몰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뭔가를 잘 몰라도 흘러가는 동향 정도만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대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할인 밤에 마찬가지 뭐 브랜드 이름은 못 알켜 줄 테니까 어차피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만 알려달라 그리고 금액이 얼마에 분양해 줬는 지만 알려달라 뭐 이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뭐 그것만 알아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근데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분양자가 아니면 그렇게 꼬치꼬치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저도 수십 년 부동산 녹을 먹은 놈이 눈치가 그래 없겠습니까? 제발 엉뚱한 것좀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만 명이 넘는 구독자 중에서 엄청나게 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전화를 받아 보면은 저녁에 뭐 영상 만들 정도면은 또 목이 가요 목이가 그래서 더 저음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의 없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성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 없이 물어보면 생각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이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해 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많은 유튜브도 보고 예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예전의 뉴스들도 엄청나게 찾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절대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누로 얘기하다시피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방에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고 잘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